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 입니다 자 풀하고 같이 꼬리뱅이하고 같이 있는 여기 색깔 들어가 있는 식물 나도냉 이라는 나물입니다 잎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식물들을 반입식물 무늬종 식물이라고 해서 이런 무늬종 식물들만 기르는 애호가들이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식물들이 또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당분치라는 나물입니다.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문이라고 해서 구간문이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고가의 나물입니다. 장아찌로 담가 먹으면 상당한 맛이 있는 산마늘인데요. 산마늘이 무늬종이 귀해서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촉당 한 수십만 원을 가는 것도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밀가루 뿌려 놓은 것처럼 하얀 무늬가 들어있는데 요런 것을 산반무늬라고 합니다 산마늘이에요 요거 뭐 같아 보이십니까 곰치입니다 곰치인데 잎 뒷면이 이렇게 자주색 빛이 돕니다 식물들이고 열매고 붉은색, 자주색 빛이 띄는 식물들은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곰취 기능성 식물로 다양한 특허도 여러 건 출원해 있는데 안토시아닌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능성이고 맛도 뛰어난 자주색 곰취입니다. 자주색을 띠는 곰취인데 무늬가 이렇게 들어서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일반 시중에서 일반 곰치 나물로 먹는 곰치는 4kg가 한 관이죠. 한 관이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 무늬종 곰치는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무늬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품종은 곤달비입니다 곰치 곤달비 전문가들도 이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무늬까지 들어서 더욱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품종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쪽의 가격이 일반 곰치 나물로 먹는 곰치 수십 킬로그램과 거의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명품 곰치입니다 이 품종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비비추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복판으로 황색의 줄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무늬를 중투무늬라고 하는데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품종도 한한 촉당 만원에서 2만원 사이 하는데 비비추의 무늬종이 비싼 거는 상당히 고가에 거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이 무늬종 비비추를 품종 등록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을 만큼 이 비비추만 선호하면서 재배하고 기르는 매니아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비추입니다. 황금색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야생화 이게 눈뜨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요정도의 무늬면 촉당 2 3 0만원씩의 거래되던 그런 곰치의 무늬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졌는데도 한 5만원 정도 할걸요 요정도는 무늬가 별로 많이 들어가있지 않고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곰치에 무늬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요정도만 해도 일반 우리가 곰치 사먹는 곰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 농사짓는 분들은 이렇게 식물에 나물이나 약초 이런 재배하는 식물에 이런 색의 무늬가 들어가면 병들었다고 뽑아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잡초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약초가 될 수도 있고 화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식물은 쑥입니다 우리가 쑥떡해 먹을 수도 있는 쑥이고 약초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쑥입니다 이쑥 화단 같은데 잘못 심어 놓으면 진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될 정도로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하지만 화분에다가 잘 올려서 잘 관리하면 굉장히 이쁜 화초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들매곡가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요기 하시라고 나물로도 먹지만 화초로도 키우는 이런 반입종 식물 무늬종 식물 몇가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식물이 무엇인지 나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